내가 스해 물이 친한척해 네. 친한척해 네. 친한 네. 좋아? 네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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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! 좋아! 네! 긴장돼? 실감이다! <웃음> 실감이나 오! 실제로 보니까 번호판! 긴장돼? 가면 위에다가 음식놓고 막 쪼아먹어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무드까러와 로스 가을이 코리아 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네번려 놔야 해. 내가 꿈과 꿈과 희망의 나라. <웃음> <웃음> 오, 아마존인가봐. 오빠 아마존 같아. 와, 물범. <웃음>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. 드디어 왔어. 하나, 두 아, 아마 여기네. 아, 다되어 아, 니앉았어 신발 한개안았어 와, 아이스박스. 와, 체 아! 아이스박스. 아, 아. 오늘 아마 아마 전 가방 가방 가방 밑에다 줄 가방 와우 와우 다 젖었어 엄마만 다 젖었어 미친 월요일이라 많이 안 한다 그래도 좋다. 예쁘다. 음. 선택으로 우리의 자리가 달렸음. 응. 음. 아, 아니야. 아, 잡았다고. 잡았다고. 갑질 중인 정유빈. 우리가 <웃음> 그러니까 아까 탔던 게 뭐예요? 안녕. 즐겁게 놀았어요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니 안녕. 안녕. 니 안녕. 안녕. 걸대때절이다 아파 <웃음> 버린 응.